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죽음을 노래하는 자 카서스입니다 카서스는 그림자군대의 망령 중 하나로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진흥곡을 선사하며 언데드로 만들어버리는 어 뭐랄까... 아 그래 퉁퉁이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이 녀석을 메인보컬로 세운 펜타킬이라는 파워메탈 그룹 또한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락보컬 컨셉이 카서스의 캐릭터를 잘 살렸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 건 아쉽게도 이 컨셉이 아니고 원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원래 치킨도 후라이드가 더 맛있듯이 오리지널이 더 의미 있는 거죠 오늘도 오프닝이 좀 길었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은 듣고 가셔야겠죠? 1단계는 조명 제작 단계입니다 조명 제작은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것이고요 2단계는 캐릭터 모델링입니다 카사스의 외형상 펄럭이는 옷들이 주역이기 때문에 옷에 대한 팁들을 알고 싶다면 빠르게 스킵하고 여기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배경과 이펙트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작품들을 위한 특별한 비밀변기가 하나 들어갈 것인데요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따가 비밀변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죠 1단계부터 시작해봅시다. 먼저 기본 회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줍니다. 배터리, 충전단자, DC컨버터, 스위치를 서로 연결해줍니다. LED를 연결하는 일은 나중 일이니 기본 회로가 허술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며 연결해줍니다. 회로가 다 되면 LED를 하나씩 달아줘야죠. LED가 들어갈 위치는 바닥과 눈에 들어갈 안광인데요. 바닥은 그냥 평범하게 연결하면 되는데 안광까지 거리도 멀고 카사스에 부유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할지 난감할 수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크릴 튜브입니다. 말 그대로 아크릴로 만든 튜브라 투명하고 단단해서 버팀목으로 쓰기도 안성맞춤이죠. 심지어 가운데는 뚫려있으니 이 안으로 전선이 드나들 수 있죠. 바닥에는 추가적으로 일반 LED를 더 설치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효과 작업을 할때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이따가 확인해보도록 하죠. 모든 LED에 설치가 끝나면 빛이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글루건을 사용해 코팅하고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모든 회로를 숨길 수 있도록 3D펜으로 정리하면서 바닥과 혼연일체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회로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지만 회로는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매우 거치적거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명 설치 완료입니다. 조명이 끝난 다음에 바로 몸매 작업에 들어갑니다. 몸매의 기초는 역시 근육이죠. 하지만 이런 언데트망령에게 우락부락한 근육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근육에 대한 욕심은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카사스다운 얄쌍한 몸매에 집중하도록 하죠. 이 친구 뭔가 몸매가 친숙한데?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본제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몇달 전에 끄는 링피트를 다시 해야 되나 싶네요. 이로써 1단계 끝입니다. 회로부터 몸매까지 기본이 될 것은 다 끝났네요. 하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다음 작업도 수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2단계 모델링 시간입니다. 먼저 손이나 발같이 피부가 노출되는 부분을 피부로 덮을 것인데요. 아까 작업과정 설명 때 얘기했듯이 이번 작품은 옷과 천이 중심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 천 이외의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죠. 다리나 팔뚝에는 타이즈처럼 감싸져 있으니 이 부분도 피부작업을 하듯이 빈틈없이 메꿔줍니다. 다음은 허리를 감싸는 천조각들을 만들어줍니다. 플레이를 밀대로 얇게 민 다음에 여러 조각으로 잘라주고 이걸 그대로 허리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천조각은 양쪽에 두 줄씩 그리고 뒤쪽에 한 줄로 총 다섯 줄로 되어있습니다. 다 붙인 뒤에 끝부분은 찢어서 낡은 천의 느낌을 주고 건조를 시킬 때 이런저런 구조물들을 이용해 공중에 떠있는 느낌과 펄럭이는 느낌으로 건조를 해주면 아주 손쉽게 펄럭이는 천이 완성됩니다. 건조시간은 오래할 것 없이 3-4시간이면 다음 작업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건조된 뒤에는 허리에 붉은 천을 한번더 감싸고 마찬가지로 낡은 느낌을 주기 위해 부분부분 부분 가위로 느낌만 내줍니다. 이제 상체로 넘어가야죠. 가슴팍 전까지는 타이지를 했던 것과 똑같이 피부처럼 잘 밀어주고 어깨로 넘어가면서 쇄골이 보이는 브이넥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다 완료했다면 가슴 앞쪽에 무늬가 될 천을 덮어주면서 목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팔은 펑퍼짐함이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 같은 느낌으로 덧붙여 모양을 만든 다음에 똑같이 피부를 덮듯이 한번 덮어줍니다. 상체까지 어느정도 옷이 나왔으니 허리띠도 하나 둘러줍니다 참고로 허리를 만들 때 너무 두껍게 하면 허리라인이 안 예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허리띠가 나왔으면 장식도 하나씩 붙여야죠 그러니 정 가운데 언데드 망령답게 해골 장식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얼굴을 할 차례입니다 카사스는 언데드답게 뼈 위에 살가죽만 붙어있는 듯한 아주 앙상한 해골과도 같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골의 주요 특징인 가지런한 이빨은 물론이고 살가죽은 당장 립밤이 시급해 보이는 듯한 마른 입술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코는 볼드모트처럼 없습니다 그러니 도구로 콧구멍만 콕콕 질러 아주 손쉽게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도 머리를 해골과 비슷하게 붙여나가면 머리가 완성됩니다 원래 여기에 머리카락도 있지만 나중에 작업을 하는데 거치적거리니 이후에 작업하겠습니다 이제 머리 주변에 붙어있는 장식품들을 붙일 차례입니다 먼저 얇게 편 클레이로 머리에 붙일 후드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 목깁스 같은 모양의 갑옷들을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이 갑옷들은 자연스럽게 어깨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념해서 붙이면 이유가 편합니다 그리고 목 앞쪽에는 방패 같은 디자인에 장식만 달아주면 목 부분은 완료입니다 이제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천도해야 죠 얇게 편 클레이를 면발처럼 잘라서 양쪽 어깨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물론 아래에 펄럭이는 효과를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조물 같은 거를 덧대서 흩날리는 면발 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말은 구조물이라고 했지만 높이만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남는 클레이 남는 통이든 물통이든 아니면 미대입시하던 때 그림 그리려고 산수정 흑연통이든 말이죠 이제 어깨방어구를 올릴 차례입니다 먼저 어조비인 카서스의 자신감을 상승시켜줄 어깨뽕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문이나 장식들을 추가해 디테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어깨 방어구 위에는 사슬이 올라가 있는데요 원래라면 진짜 사슬을 동대문에서 사와서 쓰겠지만 사슬의 형태가 철조망 같이 독특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는 모양을 기본으로 사슬 조각을 하나씩 만든 다음에 하나씩 이어주는 클래식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 만든 사슬은 어깨 위로 살포시 올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양쪽 팔뚝에 해골 모양의 장식을 둘러주면 목 아래로 전부 완료입니다 이제 모델링 완성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좀더 힘을 내주세요 이제 머리를 마무리해야죠 카소스는 아주 기다란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먼저 대략적인 모자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모자의 여러 면 맞춰서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면들 다 조립한 다음에는 붉은색의 면들을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탈모인 상태로 놔둘 순 없으니 아까는 하지 못했던 머리카락을 첨가해줍니다.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이 볼드모트 같은 코를 가려줄 수 있는 삼지창 같은 관을 만들어서 붙여주면 몸 전체 모델링은 끝입니다. 하지만 양손이 비어있는데 이대로 내뜰순 없죠. 일단 철사에 클레이를 덮어서 장대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위로 여러 장식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 싶으면 카사스의 손가락을 만들어준 다음에 지팡이를 붙이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손에 살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에 나머지 장식들을 채워주기만 하면 왼손은 끝이죠 근데 굳이 왼손이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냐고요? 오른손에는 또 다른 게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에 책도 만들어줘야죠 먼저 클레이를 얇게 만들어서 책 표지가 될 부분을 만들어주고 장식들을 붙이면서 표지를 꾸며줍니다 책은 당연히 오래된 마법고서 같은 느낌일 테니 많은 색을 쓸 필요 없이 절제미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표지가 다 끝나면 이제 속지도 붙여야죠 책을 펼쳤을 때책 페이지가 웨이브 있는 모양을 그리도록 형태를 잘 잡아서 양쪽 면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리고 책 안의 내용은 진짜 펜으로 적어놓습니다 책에 글귀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약간의 삽화도 집어넣죠 사람들이 삽화가 없는 책은 잘안 보잖아요 그리고 펄럭이는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 페이지 한 장을 만들어서 사이에 끼워넣어주고 이렇게 만든 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오른손도 똑같이 손가락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손 위에 살포시 책을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카서스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포즈는 진홍곡을 부르는 카서스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포즈부터 의상까지 꽤잘 어울리는 게 마음에 드네요 이제 마지막 배경과 이펙트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이번 이펙트 의 컨셉은 흘러나오는 영혼들입니다. 아까 바닥에 추가적으로 LED를 붙였던 곳을 기점으로 3D펜으로 곡선형의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붙일 때 드라이기로 적잖은 열을 가해 약간 변형을 해흘러나오는 영혼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조명을 켜면 윗 부분에는 빛이 전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한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오늘의 비밀변기는 이거입니다. 흔히 차량 튜닝용으로 쓰는 광섬유로 빛만 받으면 이렇게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는 특수 재료죠. 이걸 길이 알맞게 자른 다음에 빛이 나오는 부분에 잘 부착시 그대로 기둥까지 뻗어나가줍니다 이때 미리 만들었던 기둥 라인의 방향에 맞춰서 휘어줘야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시몬스 침대처럼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외 바닥 부분에 남은 LED는 3D펜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메꿔주기만 하면 준비 끝입니다 이제 연기 같은 걸 덧붙이기 전에 바닥을 빠르게 검은색 클레이로 메꿔줍니다 바닥을 덮을 때 LED는 당연히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덮는 건말안 해도 아시죠? 바닥이 다 끝나면 아까 만들었던 광섬유 기둥에 솜을 붙여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영혼들을 표현해줍니다. 하지만 솜을 붙일 때 너무 두껍게 붙이지 마세요. 광섬유를 통해 나오는 빛은 생각보다 많이 밝지 않아서 많이 붙였다가는 빛이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연기를 다 붙이니까 꽤 볼만하네요. 하지만 이대로 하얀 색깔로 놔둘 순 없죠.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에어브러시를 사용해 솟아오른 영혼들을 진하게 도색해주면 죽음을 노래하는 자, 카서스,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카서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칼바람의 나라에서 카서스를 많이 즐기는데요. 요즘같이 노래방에 가면 눈치 보이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의 노래방을 향한 욕망을 카서스를 통해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궁극기, 지능곡을 쓸 때마다 노래 한 소절씩만 불러도 한달 동안 노래방 생각은 안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층 사람을 소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광섬유를 사용했는데 성능이 꽤나 준수것 같습니다 활용만 잘하면 특수 이펙트 연구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연구가 끝난 대로 여러분들에게 광섬유를 이용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이번에 까먹은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만든 모든 작품에 뭔가 트레이드마크 같은 걸남기고 싶어서 이번에 큰 맘먹고 하나 샀습니다 바로 실링 스탬프 제 특유의 로고가 그려져 있어서 KTX를 타면서 봐도 제 작품이란 걸 알아볼 수가 있죠 먼저 전용 스푼에 실링 왁스를 넣고 열을가해 녹여줍니다 왁스가 녹는데 2-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액체 상태가 되면 이걸 그대로 바닥에 부어주면 되는데 왁스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어요 눈대중 못 맞추고 하나만 더 넣을 까라 생각했던 제가 너무 멍청했군요 하지만 한번 흘린 왁스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그냥 이대로 스탬프를 찍어줍시다 다 찍고 어느 정도 굳으면 스탬프를 떼줍니다 그래도 테두리가 그지같이 나가서 그렇지 문양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예뻐서 만져보다가 왁스가 손에 묻었어요 가뜩이나 겉부분이 안 예쁜데 제가 또 망쳤네요 다음에 찍을 땐좀 예쁘게 찍는 걸 연습해봐야겠어요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